It's so annoying that you're smart, that your casual conversation, even t n short duration, can cover everything, everything from science-based to art. Uh -huh. It's so obnoxious that you're kind, that you always have time for family, and help out everybody as if someone e l t h i n g s I'm w o k e n g by your mind. 그음음음뭐 오랜만에 고기 먹으러 와서 좋아. 진짜 지 띄었어. 너무 오랜만이야. 맞아. 맛있다 회사 r e l 가질 수가 없네. 이런데에 있다고? 여기만 갑자기 다른 세상이야. 어, 서울대 입구가 정문 같네요. 느낌이. 여기에 스타벅스랑 이마트가 있구나. 안녕하세요. 방문 오늘 투석객이에요 호텔 특석객이 투석 있을 저희 라운드로 도셔서 제일 층 해주시고 103동 방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103동. <목소리> 완전 이런 도심 속에 있다니. <목소리> 뭐지? 막, 딱 세시야. 정검이야. <목소리> 체크린이시면 텐트블레스 대기동로 지금 이하고습니다 지금 현재공연하고객님니다지의위치고있습지이 위치하고 있습니 지금의 이터가엄고 작아. 니다 위치하고 층습니다 위치하고 층습니다고 있습니다. 위치니다위치니다위치니다위치다하고니다하다하 한번 정도는 체험해 볼 만한 것 같아. 선비들이 아, 아. 어떻게 지내고 있는 말이야. 어림없는 소리. 앞을 달리는 소리라 들리네요. 아. 들어가시죠. 오, 채광이 아주 좋군요. 매우 넓군요. 무슨 진짜 딱 리조트 느낌이긴 하다. 호텔이. 뭐 오, 소파가 있고요, 식탁이 있고요, 바가 있네요. 어디 있었어? 가운음 방도 좋은데. 와, 진짜 좋다. 오 샤워 부스와 욕조가 따로 있고 공기통이 따로 있네. 이거 있어서 좋다. 여기 책 읽을 수 있게. 음, 책 읽을 수 있는 거. 음, 음. 여기에 그것도 있네. 베스솔트도 있네. 이렇게 파라스파라. 음, 진짜 머북한 것 같아. 음, 그러네. 이런 거 올려놓을 수 있는 데도 이 <웃음> 음, 좋군요. 자, 지금부터 주주총회를 진행하겠습니다. <웃음> 이번 안건은 최민경 부부의 해임안입니다. <웃음> 무슨 애의 만지? 짜잔 이것은 아마 웰컴 초콜릿 나 초콜릿 먹는다 여보 제가 두개 먹고 남편은 한개 주면 은 딱이겠죠? 잠들겠는데 이러다? 와 어, 진짜 편한데? 아, <웃음> 수영 못하겠는데? 아 오랜만에 느껴보는 오랜만에 느껴보는 <웃음> 여기를 좀 가운 입고 다닌다는 게좀 남사스럽긴 하네 배도 부른데, 아, 여기 막 그냥 래시가드 입고 오신 분들은 래시가드를 입고 돌아다니시는구나. 우리는 래시가드가 없어서. 어, 어. 음, 마들렌 이 맛있어 보이네. 저희는 물놀이를 하고 와서 포케를 시켰습니다. 남편은 나는 솔로를 보고 있고요. 매우 쉽지 않은 모습이죠? 포케는 10분 뒤에 도착하는데 여기 앞으로 찾으러 가야 돼요. 그래가지고 같이 나갈 겁니다. 한 10분 뒤쯤에 나가가지고 포켓도 받고 편의점 들려서 내일 아침에 먹을 국물도 사고 간식도 사고 그럴 예정이랍니다 여기 거실이 되게 좋은데 소파가 조금 등을 기댈 수가 없어가지고 조금 불편하네요 포켓을 시켰지요 응. 여기 있대 사람은 여기 사람은 여기 있는 사람은 기 있는 사람은 여기 이는 사람은 기 있는 사람은 여기 있는 사거는 소녀시대야. 미디움 사이즈를시켜볼사 아, 라지 시는데 오! 맛있어! 나는 차분하고 침착하고 자기 자신에 대한 프라이드 있는 분 좋아한대. 나야, 나. 어때? 음. 는데 아주 아무도 없이 쾌적합니다 아주 좋은 운동기구인 테크노징 상체운동 다른데 호텔 헬스장도 몇번 가봤는데 컨디션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렇게 푸른 숲 뷰를 보면서 런닝을할 수가 있고요 어 이거 저 와이프가 아주 좋아했던 플레이트도 있네요 운동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햇반에 여기다가 넣어놨는데, 됐을까요? 한 30분 된것 같은데, 이렇게 보냉팩 안에, 락앤락통 안에, 뜨거운 물을 넣어가지고 햇반에 넣어놨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됐으려나? 굉장히 의심스러워. 오, 잘 됐어. 어, 이렇게. 엄마랑 햇빵이랑 밑반찬 한식뷔페 둘이 일인당 55,000원짜리 식사를 하러 갈 때. 근데 여기 너무 식탁이 잘돼 있어서 이거 활용하는 게 좋은 것 같아. 오랜만에 먹는데. 국물이 응, 확실히 시원해. 그래? 나 이거 거의 10년 넘은 것 같은데 먹었는데. 이 맛있는 걸왜안 먹었지? 어떡하지? 안녕. 즐거웠다. 저희는 산책을 하러 갑니다. 수육 냄새나. 나 <웃음> 개코지. 안녕. 자연 속에 왔어. 오늘은 자연인이다를 찍어볼 예정이야. 산 속에서 나무를 캐 먹고 꽃에 꿀을 빨아 먹는 거지. 꿀빨로 왔지 여기. <웃음> 전방에 우렁찬 미소 발사. <웃음> <웃음> 가장 집에 가기 오세요. 아쉬워서 영화를 보러 왔습니다 영화가 기대되나요? 아니요 영화가 기대되냐고 어? 응 <웃음> 일본 애니 오랜만에 보는데 <웃음> <웃음> 뭐야 그게 너무 <웃음> 왜 내리고 있어 근데 내린거야? 어 <웃음> 소타를 어. 사람으로 구했으면 또 다른 요석을 어. 한명 박아놔야지. 요석이 두 개였잖아. 응. 어. 두 개를 꽂고 끝났잖아. 누굴 꽂았어? <웃음> 스즈메 문단석 한 줄평. 어. 스드메는 무조건 300이야. <웃음> 스드메는 300이야. 뭐래, 전혀 상관없는 얘기잖아. 스드메를 300 이상 하는 경우는 사기다. 날씨가 매우 안좋습니다 아침에 간단하게 밥을 챙겨먹고 자전거를 타고 있습니다 혈액순환을 위해 서 자전거 타면서 그레스 브이로그를 보고 있어요 오늘은 서울대병원 온라인 비대면 진료가 있는 날이에요 그래서 오늘 교수님하고 상의를 해서 제왕절개 우리 앙주가 태어날 날을 정하게 될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잠시만요. 네. 저는데 그때 을요 네. 저는 5월 31일 날 얘기를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요. 5월 31일이 38주 3일 되는 날이거든요. 수술 날짜를 일단 잡아주셨습니다. 아무튼 끝났습니다. 체형 설계를 하게 되겠네요. 이제. 항주는 이제 5월 31일 날 만나는 걸로. 음. 담된 이런데 기경 좀 하고 등 우리 물이이지 <놀람> <미침이 너무 맛있어. 놀람> 우리 진짜 자 나도 궁금하긴 했거든 자 뭐였지? 저가 나갔다구나동물 나오는 동물 막 아래를 갔다. 응. 집중하는 말이야. 신나게 아, 맛있지는 맛있지? 맛있어. 황인슈 편은 진짜 맛있어.